닭살, 닭살 어 어때요? 추워가지고. 아, 빨리 당했으면 추워. 먹어 <웃음> 샀어 옷에 뭐 있는거 아니야? 옷에 스티로짜리 뭐 있는거 아니야? 바로 이번 세 다음에 오거거든요